비가 와서 그런가 엄청 쓸쓸한 경기장입니다 아까 손님들 한세팀 정도 만나 뵌것 같아요 하지만 외롭진 않아요 왜냐면 하좀 있으면 아주 재미난 친구랑 저희 양재본점 행사를 위해서 특훈을 시킬 예정이거든요 <웃음> Thank you. Thank you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정동 감사입니다양대본점 네. 민정동 매니저님 오늘 저한테 걸려서 미니카 투콘 할거예요 <웃음> 우리가 오늘 특훈을왜 하느냐 하면 알려드릴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5월 6월 동안은 그한국참여야 공인 타이틀 대회 윈터컵이 7월달에 시작을 하고 이제 상반기 동안 즐기셨던 그 썸머컵이 5월에 달그파라다이스시키 인촌호텔에서 최종전을 해서 챔피언을 결정하고 두 달이 뛰어요. 그래서 7월이 달 되면 다시 윈터컵 하반기 그 챔피언을 뽑기 위한 예선이 시작이 되는데 두달 동안 너무 심심하실까봐 저희 타미야 플라모텔 톡토리 지경점 4군데에서 편한 마음으로 즐기실 수 있는 참가비 전체 무료 두달 동안. 그 직영점에서의 이제 이벤트 레이스를 하게 됐어요.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있따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양재 본점에서 NPC를 이겨라 비기너 클래스랑 어드밴스드 클래스에서 저희 두 명이랑 같이 게임을 하실 거거든요. 그래서 저희를 우리 이길 때마다 상품이 나가죠. 아주 메리트가 엄청난 상품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. 어 일단은 한정판 키트들 그리고 뭐 부품들 어, 저 같은 경우에도 상태가 나쁘지 않은 중고 도색 바디랑 완전 새거 새고 도색 바디도 선물로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. 그런데 저희가 직원 입장에서 느려 터지면 고객님들한테 이제 미니카를 추천하고 요런 이런,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좋아져요라는 말에 이제 힘이 실리지가 않잖아요. 말 그대로. 자기도 못하면서 손님들한테 어떻게 미니카를 알려줄 수 있느냐 이게 저의 항상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님을 오늘 손님들한테 좋은 그 안내를 할수 있도록 실력을 올려드리고 그 우리 행사 당일날 이제 강력한 NPC로 이제 키워보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너무 느려 터졌거든요. 지금 메탈이 거의 손님들 오셔서 붙으면 계속 져요. 아무튼 일단... 오늘 우리 민정동 매니저 완전 특훈 할 거예요. 네. 열심히 대답해. 레벨업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손님들한테 이기겠다고 작정하고 덤비지 말고 덤벼도 주지 않을까요? 어, 수지만 상품 엄청 많이 준비해서 5월 달, 6월 달 양대본점 행사 때 많이들 찾아주세요. 그러면은 시작합시다. 네. <웃음> 차이 많이 나면 안 되는데? 내가 지금 14초 5만원 맞춰놨거든 <목소리도> 이차차의 문제점은 <목소리도> 그나마 제일 좋았던데? 16.5 오케이 민정동 매니저님 차 15.870 들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Huh?